좋은 아침. <웃음> 음. 재습니다 신기하네요. 물자장. <웃음> <웃음> <웃음> 아유. 아, 아, 아, 어. 어. 음, <웃음> 자, 1박 2일. 1박이죠. 아무튼, 재밌게 놀고, <웃음> 일단은 다시 집으로 다시 <웃음> 는길 <보는 길에 웃음> 병원에 들려서 가서 마지막 추가 검사를 고는니까니다정겠습니다 너무 편집하네 갔다올거 영상 정리 좀 하고 브이로그 미리 만들어 놓고 갑시다 네 갈거 컴퓨터랑 컴퓨터랑 모니터랑 짐들 챙겨놓고 있어 오늘 아침. 아침은 유부초밥 오늘 아침은 유부초밥 예. 응. 자 씻고 이제 서울로 가봅시다 네, 제가 장비들을 서울에 눕도록 조금 헹하고습니 그래서 가면서 커피 한 잔. 그리고 전주가 짰을 때산 이거 전주 토크파이랑 부스에, 화이트 부스에. 언젠가 자리 뜯으면서 갑시다. 서울 도착. 네, 숙소 도착. 이게 뭐하지? 내일 <웃음> 네, 아침에 먹을 것까지 해서 빵을 좀 시켰습니다. 15,000원 하면은 3,000원 할인인가길래 우유 두개 지금 하나 먹고 어, 조금씩 먹고 나머지 내일 아침에 먹냐시. 이러려고 음, 아이패드를 가져왔죠. <웃음> 아, 이 패드 설로 가고 차 좋은 아침. 즐겨서 가봅시다. 마침으로 간단하게 어제 남은 빵이 친구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먹고 남겨놨어 우유 하나랑 잘 먹겠습니다. 자줄 말고서 나 밥자리까지 결국 또 짐이 찼네요. <웃음> 역시 큰 차를 사야 될것 같아. 준비를 해봅시다. 음 정말. 자, 저녁 먹고 와서 중계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하면 나갈 것 같고요. 잠은 에이드 하나 마시면서. 자, 바닷가지 정리 완료. 마무리하고 빨리 갑시다 준비 끝. 오케이, 좋아. 오늘 먹을 곳입니다. 이 카메라 렌즈를 안 닦은 게 아니라 안개가 이렇게 끈 겁니다. 잇. <웃음> 아, 뭐야, 이거. 좋은 아침입니다. 아, 날씨 좋네. 그래도 윗지방은윗지방이네요 차가 이렇게 성에 가끼는건 진짜 오랜만이죠 아, 멀었어. 짜잔, 세팅 끝. <웃음> 올리는 이니다그렇습생겨도 갑시다. 한짐더 있지만. 끝났다 <웃음> 밥 먹고 갑시다, 밥 먹고. <웃음> 잘 먹겠습니다. 라인 더 잘라드릴게요. 자, 집으로 가시죠. 가면서 <웃음> <병원에서> 먹을 풍샤. 잠이 너무 오래. 그래 하나 더 왔어. 그리고, 아몬드 초코볼. <웃음> <웃음> 집도 차. 왜? 도 해야 되는데 점심도 하고 점심은 피자. 아, I love pizza. 쓰인, 어, 쓰인, 아, 아, 아 뜨거. 하고,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시간이면 끝나겠지. <웃음> 자, 제 생일 때 먹었던 케이크 남은 거, 눈물이 <웃음> 있어가지고 그거 조금 먹으면서 저녁 빠르게 먹고 작업을 좀 시작. 하루가 끝나고 이제 친구기 떠서 친구한테 이제 컴퓨터 사실 제가 할수 있긴 한데 어. 컴퓨터 조립하는 거를 친구가 좋아해서 좋아 좋아 잘하고 있다 좋아 아왜안 아. 보세요 하나 묶고 딸기나때 묶고 친구 거 봐주는 중 집으로 갑시다 이제 미안. 좋은 날씨입니다 또 이제 머리가 조금 더 풍성해지고 있어. 그리고 여기도 슬슬 빠지기 시작했네요 자, 사수를 맡기고 운동을 가려고 합니다 집에 와서 와플 대학 딸기와불피는다일단 간식이었고 지금은 점심으로 싸이먹어 집에 와서 딸기 조금 먹으면서 돌리 자고 좀 하고 내가 왜 안쓰는거야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와... 거의 카페에서 음료 시키고 야, 6시간... 아... 5시간 정도 있었네요 와. 저녁 간단하게 라면 먹으면서 음. 김 넣어서 라면 언저 방송국을 다 해볼까? 모도 짜란 얘가 메인컷 얘가 방송국 <웃음> 짜란, 어느정도까지 <목소리> 침 <아침. 웃음> <목소리> 오, 시장이라고 사, 사람 진짜 많아 커피 한잔 뽑고 엄마 기다립시다 많다 <목소리> 많아, <목소리> 많아, <목소리> 많아. 많아. 자 <목소리도> 얼마만 먹으면서 무슨 맛 있다? 떡갱이